이어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인? 저희는 오늘 리아랑 단둘이서 도어즈 데이트. 반가워. 일단 들어가면 벨두번 눌러줘야 돼. 아이 누구세요? 아유 누구 누가 그, 이렇게 또 왔을까 이, 이 험난한 저택에 여기 저택에 잘생긴 사람 에. 산다고 해서 왔는데 아 저예요 아유 맡 오셨네 아 이거 아, 부끄럽게 물 처음 생기셨는데 진짜로 아니아니아뭐 어디 묵으시려고? 내가 네, 1번 방에 갈라고요 에에에 파밍은 안 하시나 자네 안해 안해요 그럼 안 합니다 갑시다 그래요 2번 방이다 오 근데 이저 댁에 정말 괴물이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음. 갑자기 무슨 괴물이요 잘생긴 사람 밖에 없는데 이 그림 좀좀 좀 제대로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시가 이상하네 오늘따라 정리가 안돼 있네요 아 죄송해요 이거 원래 손님한테 시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손님빵이 나옵니다 야 완전 미로네 그렇죠 여기 문 열어야 될거 같아요 아, 밑에 가면 저기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레버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넵. 어... 넵. 아마 있을 됐다. 거예요 찾았다. 아 오세요 이제 넵 뭐예요?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나와 요아유 그니까 러 여기서 괴물을 괴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잘 피해봐요 저희 함께 괴물은 나온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은 괴물이 지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 맞네? 아, 201호 손님 오셨네. 가끔 저러세요? 기분이 나빠지면. 뭐, 이 정도는 뭐, 껌이잖아요? 그쵸, 그쵸. 으아! 놀래라! <웃음> 왜 그러세요? 아니 이상이 있었어요. 피치거리면은 주변을 꼭 둘러보세요. 네. 너무 아프네? 몇 번방이지? 20번방? 20... 아니에요. 확실해요? 21번방이 있잖아요. 응. 아니 순서대로 와야지. 그러니까 여기 몇 번방인데? 여기 20번방이에요. 21번방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20번방으로 가야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2 0번방이잖 여기가 21번방? 아니에요 들어가봐요 20번방 가? 네. 가? 아! <웃음> 나 죽겠어! 남의 방에 그렇게 막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쪽인가 22번 23번 어 저거 뭐야 아, 보면 안돼 보면 안돼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저, 저 손님 보면 기분 되게 나빠하세요 나 죽었는데 네, 아, 근데 이거 아는데도 죽게 되는데, 으악. 왜 거미가 주변에 달봐야 돼? 아니요, 거미가 열자마자 나왔어요. 35번 발, 벌써 뭐야? 이거 눈알이 왜, 왜 이렇게 많아? 아이즈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어떻게 없애지? 몰라, 그냥 가. 음 지금까지 뭐 오! 뭐야 힘났다. 저거 와. 이건 뭐야 어머 애초괴물이다 안기 안기 번호, 번호문으로 가 번호문으로 당연하죠 안기 보노문으로가보노문으로 너무 쌘 거? 불에 비아래 불. 너무 쌘 거? 우. 내가 저러고. 어쩔 있어? TV, 어쩔 TV. 둘. <웃음> 뭔가 아이, 어, 깜빡거리는 거안 왔어? 나도 그렇게 봤는데. 이건 내 거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아니겠지? 아니다. 가자 아니네. 어. 야장 너 혼자 <웃음> 들어가는 건좀 <웃음> <웃음> 의리 없다. 어 괜찮아 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목숨이 몇, 걸렸는데. 몇번 방이지? 와! 나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나좀 몰라. 조심해야 될거 같아 이제. 어? 칙 소리 났다. 여기, 죽였어. 여기 거기다. 헐야 이거 깰수 있을까? 집중해야겠다 앉아 다녀 앉아 앉아서 종이를 모아야 된대 종이를 찾았다 하나 종이가 어디있지? 종이를 너무 어려운데? 뭔지 모르겠어 종이를 찾았는데 아 X가 1번이고 별표가 2번이래 그니까 찾아보자 책 하나 찾았다, 응. 책장을 봐야돼 엑스는... 한번찾한게 찾았다 마지막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찾았다, 하나 나이스 너 입구에다 보자 그래 3, 9, 5, 7, 2 3, 9, 5, 7, 2 3, 9, 5, 7, 2 5, 7, 1 2 3, 9 어? 우리 삼각형을 못찾았어. 이거 아니야! 아, 못찾아야되는구나.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뒤에 뒤에 뒤에! 6번, 6번! 6번 3번, 6번! 6번 뒤에 뒤에 뒤에! 6, 6, 3, 9, 3 9, 3 9 7, 7, 3, 7 6, 7 7 6 7, 3, 6 됐다! 도망가! 오우 저 도넛 꿀벅리버 안벗거리죠? 어? 상점이다 뭐살수 있어? 칩자가 사야 돼 그럼 난뭐 사? 칩자가 사야 돼 칩자가 너돈 있어? 없어 나 샀어 칩자가? 어너목사님던네 좋아 나는 그런게는 이건 뭐야? 팁스? 팁 주는 것 같은데? 열쇠야 이거 할게 그래 가자, 가자 가자 많이 왔다 왔다 왔다 또저 애가 시크라고 했나? <웃음> 생각보다 개물이군. 시크하진 않지 말 따라 왼날 여기 알아오지 마 큰일 났어나 죽을게 왜나 죽었어 <웃음> 아, 너무 빼 <빼도> 들어갔어 우리. <웃음> 우리 큰일 났다. 아.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이게 뭔 소리야? 오는 같 이게 뭔 소리야? 어.. 야 리아 여기도 뭐해? 야이기서 숨어도 뭐하냐고! 야 구석에서! 뭐 야, 그 <웃음> 야 진짜 너는 겁쟁이로구나 여기서살수 있다고 오케이 뭔가 쫓아오긴 했었어 여민아 혼자서 어딜가? 거기 아니야 레버 찾으러 갔지 어?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레버 열렸나봐 가자 와 여민이 후레쉬 짱 밝다 무서워 근데 좀 아껴야 돼아니야 아끼지마 안 보여 <웃음> 나중에 못쓰면 어떻게 일단 그건 모르겠지만 뭐야 어? 어, 깜빡거렸어 어... 기운 신가 어... 깜빡거렸어 애민아 이쪽에 오못다 뭐온다 뭐온다 뭐온다 뭐온다 나, 나 죽었다!!! 나도!!! 아 깜빡거리는 거 알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 부활권 있잖아 좋았어 우리 구독자님들만 믿고 가는거야 가자 뭐야? 어. 헐어떻게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헐 무시 무시한 뛰어. 속도로 여기다 어디지? 여기다 야, 빨리 뛰어야 돼너 뒤쳐졌어 여기 여기 어디까? 가. 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요 아빠야, 아빠아빠 아빠야, 아빠야, 아빠아아 아빠야, 아어야 아빠야, 아빠야, 아아아 풀트라고 불리는 엔티티에게 죽었습니다. 난몇번 죽냐고. 어때 천국 따뜻하지? 음 지켜보고 있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깨줄 거야. 여매 나구나어 왔어 와서 와. 너도 천국이? 천국은 어, 역시 먹을 게 많구나. <웃음> 야너대체뭘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천국에서 왜 팝콘을 뜯고 있는 거야? 어! 뭐 아. 나봐. 뭐 나봐. 와 저기 왔어 나못 봤는데 나도 몰랐어 아이 번방이야 오. 오 새로운 곳에 도착했어 여기가 90번 방이래 와. 아 나도 여기에 같이 갈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함께 갔어야지 함께 갔어야 됐는데 같이 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왓 응. 촛불이 꺼졌었어 오. 뒤에 어, 괴물이 뭐. 있는데? 어! 십자가 섰다아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보여주세요! 와! 보여주세요! 아우뒤돌면돼하와 어. 아, 저게 딱 십자가로 봉인하네? 괴물을? 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 죽었어. <웃음> 네. 어 죽었어 로맨아 백층이야 여기 백층이라고? 벌써? 어어내 이거 엔딩 보는 거야? 볼수 있을까? 세 명이 살아남았어 세 명? 밖에? 그렇게 많았는데? 헐 왔다 본다 왔다 본옷 괴물 눈이 안 보이지만 아 이렇게 빨리빨리 뛰어가지고 숨어야 되네 깰수 있어 구독자 분들 힘내세요 정말 깨시면 제가 뽀뽀해 드릴게요 헐 최고의 까끗! 포상 <웃음> 사람들이 받고싶다는데 아 니아 침 냄새 완전 염산인데 <웃음> 그걸 <웃음> 받으려고 하다니 전기실 키를 열었어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전원, 배터리, 네개 남았다. 어, 네개 남았다.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는 거네. 어, 두개 남았다, 두 개. 어, 어, 진짜. 어, 어 하나. 아, 다 찾았나봐, 아닌가? 한, 한 개. 개. 한 개, 한 개. 한개 남았다고 하네요. 어, 뒤에, 뒤에, 뒤. 어 티티 어, 어 뭐야 어어봐어 어, 찾았나봐 찾았어아 아, 뜨거 오. 아, 뜨거 아, 뜨거 오오 아, <웃음> 이걸 해내는군 와 아, 대박 <웃음> 난 실패작이야 하고 떨어지는거래 <웃음> 난, 난 실패작 난, 난 실패작이야, 실패작이야. <웃음> 나는 실패작이야 <웃음> 아니뭐 비밀번호 맞추는거야? 그런가봐 오! 어? 엘리베이터 작동됐어! 어 뭐야? 뭐야? 뭐? 안죽었나봐! 이제 엄청 뛰어야되나봐 오오 엘리베이터 아 타고 오, 오. 많이 힘들었나봐. 아유 이 힘들어라. 원하신다면, 우... 음. 아 이렇게 리아의 뽀뽀를 받기 위해 구독자 두 분은. 와..뭐야 어 뭐야 어 엘리베이터 추락하는거 아니야 지금? 추락중이야 오! 어! 다음필에 계속! 와우 진짜 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리아의 뽀뽀를 받기 위해 두 분이 클리어하셨습니다 뽀뽀를 위해 얼마나 달렸는가 자 이렇게 도어즈 엔딩까지 이렇게 구독자 구독자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근데 깰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 멤버들끼리 한번 클리어하는 모습 보여드릴 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